들고 다니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빌입니다 어, 제가 자기 전에 잘 쓰고 있는 기초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화장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생워로 찍. 있으니까. 아마 30대 중후반부터 좀 노화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을만한 브링백 EGF 세럼입니다. 하이엔드 클린 뷰티 브랜드의 브링백은 20년간 200억 이상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서 독자적인 EGF 기술력의 뷰티 테크놀로지를 완성해있는데요 비건 거미독에서 추출한 스파이더 베놈 성분과 활성 EGF를 결합해서 탄생한 신개념 단백질 세럼입니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진분들이 약 10분간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활성 EGF라는 그 성분 자체가 어, 피부 노화를 방지를 하는 건데 이게 일명 그래서 다리미 세럼으로 불리기도 하고 1초 세럼으로 불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50대 60 넘어가시면 이렇게 싱범을 렇게요 그리고 늘어지는 턱선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름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여기 초짐이 있는데 이렇게 입가에 이런 주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제품 성분은 피부 재생을 돕는 성분 하나로서 인체 피부에 만들어지는 자연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게 노벨 생리의약상까지 받은 재생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인체에서 생산되는 성분이긴 하지만 자극이나 부작용이 없어서 병원의약품에서 사용되었던 원료인 만큼 안전성 또한 보장되어 있는 원료 제품인데 이거를 활성 EGF로 유지는게 게 브링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오직 활성된 이제품만이 피부 세포 증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부 노화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브링백이 제품 세럼이 어, 효과를 보지 못하면 더건보해준다는 그런 상세페이지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좀 끈적이거나 사용감이 별로면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굉장히 묽은 토너에 가까운 세럼 중에서도 굉장히 묽은 제형이면서 흡수가 정말 빠르게 잘 되는 편이에요. 특히 아침에는 화장 메이크업이 들어가니까 메이크업 전에는 굉장히 무거운 제품 별로 안 바르는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에 이 세럼은 그냥 하나로 바르기에도 굉장히 괜찮고, 여름철에 바르시기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세럼입니다. 아무래도 탄력이나 주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활성 EGF의 원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린백 세럼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생소한 브랜드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좀 노화에 좀 고민해주시는 분들은 아침 전으로 바르셔서 노화에 좀 예방이 될수 있도록 리프팅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리프팅 세럼을 사용하면서 같이 이렇게 괄사 관리 같은 것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